기에서 예 해포질이 나눠지니까 두 개가 돼. 어, 핵이 핵이 두 개가 되는 거군요. 네. 어, 핵이두 핵이 두개 되는 지점이 말기니까 그렇게 툭 떨어지는 거네요. 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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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 한 개였던 네. 꼭 모세포라고 하던데 어떤 세포가 있으면은 몇 개의 딸 세포가 되는 거예요? 아 세포가 두 개가 세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그렇군요.